또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인물. 왜 그럴까요? 이게 보면 지금 우파의 제대로 된 정치인이 지금 안 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존 정당에서는 없으니까 외부 인사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뭐 송중기나 뭐 장동건이 대통령 후보 되겠죠. 네. 이런 식의 그 지금 우파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어 우리 이제 그 원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이런 고견을 듣고. 제대로 성장하는 정치인들이 좀 이제 생겨야 된다. 지금까지는 없는데 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나경원 뭐 저출산 뭐 부위원장 뭐 이런 기사 관련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 하면서 제가 뭐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우리 박성근 의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은 누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걸 제가 여쭤봤더니 정말로 제가 제가 완전히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어, 바꿔놓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 어르신 분들은 어, 정말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보다 정말 한 단계를 더 나가시는 아 정말 삶의 지혜 어, 이런 걸 갖고 계신 그 고견을 어, 앞으로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어, 어르신들한테 듣는. 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곽성무 의원님이, 곧 제가 말하면 그예의어온다는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우파 정당,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또 어르신, 근데 오늘 뭐 계신 우리 훌륭하신 네. 어르신분들한테 저희가 다 들으면 될것 같고요. 그와 함께 지금 우파 정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비겁함입니다. 비겁함. 네. 제가 그 MBC 현직 기자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전국 때 광화문광장에 나와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좌파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죠. 어떻게 MBC 현직 기자가 태극기 집회를 나가냐. 자기네들은 촛불집회 나가면 정의로운 사람, 태극기 집회 나가면 뭐 극우, 또라이, 편향적 기자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현직 정치인들은 비겁하게 다들 어, 발을 빼거나 심지어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항상 방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기만 살겠다고 마치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간 이준석 선장 같은 <웃음> 그 똥바른 정당 사람들 똥바른 정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 이 현실 대부분 정치인들은 비겁하게 광화문광장 나선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우리 정말 우리 원로 정치인 여러분들 너무나 용감하게 그 추운 한겨울 정말 그 무더운 한여름 호구가 쏟아지는 날도 눈이 막 쏟아지는 날도 나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작용화되진 않았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그 이제는 좀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도 나오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처참하죠.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것도 제가 직접 말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박성문 의원님한테 들으시면 <웃음> 됩니다. <웃음> 제가 어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연 들어야,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데, 참, 이 국민의힘, 이, 집권 여당이 참 고쳐야 할 부분이 정말 많다. 하물며, 그, 요새 MBC 조작방송 심각했지 않습니까? 제가 MBC 조작방송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저희 MBC, 제가 또 MBC 노동조합을 직접 설립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민주노총 노조에 맞서 싸운 사람인데, 저희 MBC 노조에 있는 선배들이, 뭐, 이제 그, 국민의힘, 뭐, MBC 조작방송, 진실찾기 TF, 뭐,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이고 한, 거기에 연락해서, 김세희를 TF에 놓어야지 누굴 놓냐 했더니 그쪽에서 온 대답이, 김세희는 좀 극우라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랬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러면 도대체 MBC, TF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한 건지 아, 참 아직 갈 길이 멉니다갈 길이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마저 포기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렇게 가장 용감하게 가장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태극기를 들고 나와주신 정말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그리고 용감하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